오, 음. 짠! 성주사 왔습니다 오늘 너무 막혔어 면꼬? 면꼬차야? 면꼬시장 신기하긴 해나 어, 처음 오고 네. 아닌데? 면 <웃음> 이제 자막자가 없었군 절반으로 는 잘못했습니다 자 집에 도착 자고 그냥 어 마지막 백센다입니다한 달치 백센다를다 썼습니다 됐으니까 더 이상, 돌아가지 않아요. 여러분, 아침. 자, 아침에 일어나서 둥글둥글 좀 거리다가, 이제 영상 작업 불릴지 모르겠지만, 거제 BCC 갔다 온 거, 이렇게, 지금, 어, 임포트까지 다 시켜놨고요. 어? 네, 피자입니다. 공룡 피자라고 해서, 아, 손바닥만 한, 손바닥보다 조금 작았는데? <웃음> 좀 추가했는데? 올리브 추가를 뺐나보다. 아이, 까비. 올리브 추가 없었나? 그냥 딴 데는 있어. 어우, 피자가 진짜 크긴 크네요. 스파게티 먹고 피자 이렇게 먹었는데 배불러서 끝. 다시 편집이나 하러 가야지. 으이. 자, 이제 브이로그 영상. 편집을 조금 보겠습니다. 자, 골프 연습하고. 자 저녁으로 아까 먹다 남은 진짜 먹도록 하다. 자 저녁 먹고 골프 갔다 온거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편집하기 전에 삼성인스토크은 예, 먼저 이제 화각 정리부터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전혀 엉뚱한 곳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곳을 보기 때문에 잘 먹겠습니다. 이 뭐야? 돈까스야? 한 바퀴 내축 있잖아요. 그 부분 건물과 마무가 돼가지고 차가 소리가 좀 나는데 지금 소리하면 5 5만 원인데 내년에 되면 좀더 커질 수 있고 바다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리를 하려고. 차 수리 끝. 자 이제 그차 울퉁불퉁한 곳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굉장히 적어졌어요. <웃음> 수습니다 근데 그게 어때? 밥 먹고 다시 자이야네잠시야 일단 아이로 자막 작업을 브루가 아이패드 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까요회사 어, 우리 두개또 어떻게 야 돼? 응. 이사람는이 사람은. 이사이 사람은. 이사람이사람이렇게이사람이 사람은. 이다람은이사 Premises. 오늘 맥주 한잔 하면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음 좋습니다 1 1먹요1 1시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짜란 어또 신세... 어? 어? 왔어? 어가는데 근데 여기로 가는 게 맞, 맞나? 어? 프랑스 할머니 어 홍성은 한거있 아, 그래? 바로. 그래? 네? 어, 연어 롤자 게딱지, 그라탕, 연어 롤 이거 뭐야? 이거 볼카츠랑 저거 뭔지 모르겠다 까먹었어니 이게 맛있어 보이네 아가 <웃음> 선택한 것이다 네. 자대전에고 아스파리오 아저 원래 찍어야 된다는데? 근데 여기가 여기가 살짝 가리기아요아니 요기가 여기가 요기가 딱 명확하네 가 요기가 요기가 요기가 요기가 요게가거기가 요기가 요기가 요기가 요기가 요이가요이에 요기에 요기에 요기에 요기에 요기기에 아 테네도 있는데 아테네는 품절이래. 맞고 어, 아, 뭐 얘가 포세이돈. 삼디창오삼디창고 공연이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. 공연이 응. 재밌 재미... 스토리가 어, 있고 하냐 주말에 오면 사람 근데 진짜 많겠다. 주말에 오면 사람 많겠어. 예뻐. <웃음> 다 아, 어, 소다 어우 수헤수 <웃음> 아쿠아리움 재밌다 그니까 서로가 사고싶다 얘가. <웃음> 아 뭐야? 생겼다 봉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가볍다고 한 꼴도 못놓고있어 2에 1팀이 뭔데 아유 지금 나왔다. 하, 그건 나도 할수 있다. 나나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 음. 아, 저 조심 조심. 이 대나무숲. 그 엄청 예쁘네. 아까 갔던데. 자 음. 마지막. 을 보며. 할머니 할부지 떼가서 동생이 해준 딸기 주스 여기 뭐야? 알죠. 제가 여기 코끼리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까 <웃음> <꽃, 웃음> 빨리 아 여기 이이야자세 음, 음, 음, 오랜만에 오랜만에 대전에 살고 한바 소가 어? 이 거. 응. 아, 바로 보여 줘야나다. 자, 지안 돼. 좀... 이게 아이스크림이 위에 가 지배가. 지안나오겠 지배가. 지배가. 지배가. 지배가. 지배가. 지가 지배가. 가 지배가. 지 거? 가지지 지배가. 지배가. 지배